초보농사꾼 감자심기 꺼꾸 란것 같습니다. 비닐을 감자를 심고 비닐을 씌워야 되는데 비닐, 비닐을 씌우고 또 구멍을 뚫으려고 고생 많이 했거든요.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비닐을 감자를 심고 비닐을 씌우고 싹이 나올 때 비닐을 뚫어주는 걸로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위에다가 비닐을 한벌 더 씌울 생각입니다